2021년 1월 30일, N.I.P.N의 단체 일기 시작합니다 시작 박수 일단 이제 아마 오늘이 1월 30일이긴 하지만 어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팬미팅, 앤커넥트가 한 3일? 이틀? 3일 정도 남았을 시간이겠죠? 그렇죠 그렇 네. <웃음> 너무 떨리겠 얼마 후면은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어 사람 앞에서 실제로 대면하면서 하는 저희 첫 공연이 곧 나가고 있다 음. 팬미팅이라는 게 사실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냐면 정말 어, 정말 진짜 감격스러운 순간인것 같아 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긴 시간 동안 엔진 여러분들 많이 못 뵙고 음. 진행도 했고 음. 진짜 실제로 뵙는 그 나를 위해서 연습한 게 그렇죠. 처음이기 때문에 되게 좀 결이 다라서좀 많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 음. 좀설레하루하루 연습하면서 설레기도 하고 음 그건 근데 어떤 건 제가 보도된 건 앨범을 팬미팅으로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그 아, 그런 맞네. 방식을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딱 확실한, 확실한 마무리가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무대 그... 그리고 다음은 맛있음, 그리고 이게 맛있음. 음방은 저희가 공백기가 됐잖아요 하지만. 그래서 딱그 팬미팅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응. 좋았었 시기적으로 딱 들어갔는 게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이게 진짜 바로 앞에서 하는건 이제 아일랜드도 그렇고, 그렇고 진 처음이니까 응. 뭔가 그렇지. 더 서로 이제 열심히 하게 되고 응. 음, 더 완벽하게 해야지 이제 좀더 이제 응. 그때 긴장했을 때 실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없나. 나도 그게 좀 약간 어느 정도의 걱정이긴 하다 그러니까 너무 처음 겪는 그 상황에 어떤 맞아. 변수가 음. 있고 또 얼마나 또 흥분을 아. 해서 또 오버페이스가 됐을까 음. <웃음> 아, 저 너무 약간 걱정이 흥분할까 봐좀걱정인나 생각보다 그 에너지가 엄청 음, 강한 철 너무 막잘알만 하다가 한국은 안 해도 힘든 안무가 몇개 있잖아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렇 음, 팬미팅은 진짜 그냥 엔진분들과 같이 즐긴다고 생각하하면 음, 재밌게 나온다고 어렇게 보면 팬미팅은 진짜 저희를 저희만을 위한 무대잖아요 맞 아, 아, 아, 오시는 분들도 다 저희를 보러 오시는 거고 그래서 좀 느낌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신앙직은 시청자분들은 뭐 다른 아이돌 선배님들 보러 오, 오시는 것도 있지만 팬미팅, 저희만 그런 건 엔진분의 기분이 그만큼 부담도 되고 기대도 되는 그런 분양인 거 같아. 그리고 이거는 일기긴 하지만 어쨌든 엔진분들께, 그러니까 엔진딱 엔진 하고 싶은 말, 약 솔직히 저희도 처음이니까 되게 굳을 수 있잖아요. 이런 음. 팬분들은 이렇게 직접 이렇게 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음. 근데 그러, 그럴 때 약간 엔진분들도 막 긴장하고 굳어있으면 음. 저희도 되게. 처음에서 당황할 수 있으니까 엔진분들도 긴장 풀고 아, 오셨으면 맞아요. 저 <웃음> <웃음> 처음이니까 진짜 긴장 하시겠죠? 아니겠죠. 우리보다는 아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웃음>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엔진분들은 우리 실물을 실제로 본 적이 없으시죠? 그치.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예 네. 거의 네. 없죠. 네. 뭐뭐몇 명은 이제 보고 지나가시다고 그죠? 혹시요 정말 도시체 있을 수도 있을까? 대부분은 <웃음> 이제 그런 실 엔진분들도 있으셨으니까 막 이제 막 방송국에서 아 맞다 맞다 맞아 그랬어.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선 거의 대부분 엔진 분들은 우리 초면이실 테니까 와. 그만큼 긴장을 하고 오실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 그래도 재밌게 한번 놀기 위해서 저희 한번 마음 좀 놓고 놀기 위한 긴장 놀기 위한 그런 기대감만 갖고오시습니다 그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엔진 분들이랑 저희 랑서 처음부터 같이 했잖아요 데뷔 전부터 그렇고 음. 그래서 뭔가 같이 약간 긴장하고 뭔가 설레는 음. 그런, 그런 신경 원래는 아일랜드 때부터 막 같이 무대하고그랬어요 그래서 get to see w h e 이 이렇게 응. 이것도 솔직히 운이 좋지. 응. 그렇죠. 이렇게 o 것 You get t h 이 moment. You get the moment. You get the moment. You get the m o 이 e 이 t You g e 래 t h 었 m o 어 e n t You get 아그 그래. 저번에 그 네이버나우 라디오 할때 아, 저희 그큰 그래. 그그 소망, 2021년 소망을 한번 말해볼까요? 이렇게 MC분이 하셨었는데 음. 그 선우 형이 아마 이렇게 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 되게 큰 소망일 수 있는데 엔진분들 직접 만났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바로 이러네 네, 그게 약간 아, 그 MC분이 어쩌다가 그 아, 맞아, 가수가 내가 그 아, 소망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큰 소망이 팬분을 만나게 됐는 이 말이 들었을 아,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이 분은 진짜 당연하군요 아, 진짜 빨리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네더 아, 네. 음. 많은 엔진 분들과 더 재밌고 더 프리한 공간에서 그렇게 많게 같이 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얘기지만 감성에 젖어서 얘기하자면 진짜 그 일상의 소중함을 뭔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음, 진짜 되게 당연하다 느끼는 것도 갑자기 사라지다가 아, 음, 그죠. 맞아. 그게 지금 같은 상황이 그때 소중하을 느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오히려 더 팬미팅 때 정말 후회 없이 재밌게 놀고 좋습니다 음. 후회 없이. 그러면 잘. 좋을 거 아니에요. 네. 맞다. 뭔가 갑자기 진지하게 느끼는데 원리 일기 가좀 진지장이네. 맞아 원래 일기. 그래서 적는 <웃음> 거니까 하루에 네 개는. 음, 지금 원자만나 찍었다.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아 냉장고에 딸기 딸기잼 딸기잼 어제 재미 있었다 일단은 아. 되게 무대가 재밌을 거라는 거 응. 무대가 재밌고, 재밌고 아나 너무 기대된다 파워풀하고 그럴 거라는 거 저희는 즐기면서 할거니 같이, 같이, 같이 많이 즐겼으면 좋겠어 가고하고 옷에 전부 말하지 <웃음> 전부 말하지 <웃음> 못하지만 많은 것들이 준비어 있다 네. 뭔가 실물로 근데 딱그 저희 엔진봉 들고 막 불빛이 아 그런 느낌 처음에 진짜 엄청 기분 좋을 거 아, 와 엔진봉 엔진봉 꼭 챙겨. 아, 아직 정식 네, 명칭 네정신 명칭이야죠. 엔진봉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고 싶다. 엔진봉 엔진 아니 할라봉. 엔진 <웃음> <웃음> 무지개봉. <웃음> 아 그리고 이거 진짜, 진짜 뜬금 없는 건데 요즘 약간 그 저희랑 엔진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데 엔진분들끼리도 막 위버스에서 막 어. 댓글로 막 그, 음. 그 뭐지? 시험 있는데 응원해주세요 아, 서로 응원해주시고 아, 그런, 그런, 음, 그런 게 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 아, 따뜻해지네요 아, 따뜻해 아, 맞아요 역시 엔진문들 대박입니다 엔진문들끼리도 잘. 커넥터가 되니까 음, 나는 그런 자리을 원했어 뭔가 팬미팅 같은 거 하면 이제 살짝 우리끼리 <웃음> 다 이제 놀고 나서 예 끝나고 나서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보시는 엔진분들끼리도 뭐 이제 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엔진분요 어, 아, 아, 그런, 아, 아, 그런 자리에 나는 원했지만 그래도 음, 시기 빨리 좋아져서 엔진분들끼리도 좀더 가깝고 친근하고 음. 그렇게 모임도 갖고 되게 재밌게 음. 이렇게 우와, 떠, 떠들고 떠들고 놀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을 응원하면서 <웃음> 근데 그거 <그것도> 이 <이제 웃음> 우리가 단결 <웃음> 시키는 맞죠. 단합 우리를 통해서 엔진분들끼리도 공유해서 이렇게 재밌게 노는 세상 이전 세계를 니다 커넥하는 레나프니 되는 거지. <웃음> 너희 뭐 재밌는 얘기 없나? 재밌는, 재밌는 얘기요? 오랜만에 오. 단체로 모였는데 얘기를 약간. 아닌데? 얘기. 아기아 아, 그리고 사실 일기 쓴 시점은 하루를 마무리한 시점이 아닌 거 아직 그. 우리에게는 그 떡볶이라는 하나의 큰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웃음> 스케줄. 아, <웃음> 떡볶이 저녁식사 잘것 같다 저녁 식사를 하고, 아, 하고 식사를. 이거를 보고 계시는 엔진분들 되게 떨리겠지? 약간 다음날? 음, 음. 아, 그럼 음. 한3일 이틀 남았으니까. 어. 어, 근데 진짜, 대, 아, 진짜. 좀 대박이다. 와 진짜. 약간 진짜? 많이 기다려 주시겠다. 음. 잠못 자시는 거 아니에요? 전화. 저도 잠을 자겠고 오셔야 되니다예요 우리가 못잴거야 거기가 거, 진짜 어, 뭔가.. 에너지를 맞아. 밥도 든든하게 먹고 오시고 뭐, 에너지 만땅 채워가지고 저걸 다 소진할 때까지 진짜 근데.. 우리한테 할말 아니야? 이런 클럽 우리도. 다 같이. <웃음> 다. <웃음> 저희가 <웃음> 진짜 <웃음> 이런 <웃음> 거 했으니까 진짜 찢어놔야 돼. 진짜 찢읍시다. 찢은 거밖에안남았네 뭔가 재게 재밌을 것같은 그러면 시작. 오늘.. 얘기, 얘기는, 해. 얘기를 정리하자면, 일단 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네. 딱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상황이 좋아져서 빨리 엔진 분들, 정말 조, 모든 상황이 엔진, 아, 모든 상황이 좋아져서 엔진 분들이랑 빨리 재밌게 음. 더욱더, 더욱더 큰 규모로 음. 놀고 싶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생각 자, 이번 팬미팅이 대면으로 보는 게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음. 이게 좋겠어. 시작이죠. 시작이 더욱더 많은 대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응. 깔끔하게 근데 뭐 이건 아니다 응? 응. 매가 왔을 때는 앞으로 더 이제 상황도 좋아져가지고 맞아요 잘 되고 자리가 좋아질 길 밖에 없다 응. 앞으로 팬미팅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진짜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영상 이끝끝끝끝 끝. 응? 끝. 안녕 좀 안녕. 가까워서 인사 좀 이따 봐요 아마 이틀 남았으니까 엄청 기다려지고 계시겠지? 시간 엄청 안가시겠다 맞아 하... 아 그리고 옷을 샀다 어? 어. 너무 부드래요 부들부들 여기다 라면 국물 티면 이거 라면 라면. 라면. 검은색은 검은색은 <웃음> 제이랑 같, 똑같은 거아 제이랑이랑 똑같은. 똑같은 거 그치만 이게 좀더 예쁘다? 아 그거는 예쁘다? 뭐, <웃음> <예쁜> 이것도 <분이에요. 웃음> 이것도 저랑 같은 옷저 <웃음> 이거 파란색 저희는 같은 옷 되게 많아 이거는 n i P 로 이거 다 똑같은 거 있잖아요 <웃음> 아무튼 진짜 패밀리 우리 연습 아직 직시남았으으니까래래 화이팅 <웃음> 해가지고 화이팅, 화이팅 해서 화이팅. 합시다. m not s 이팅 e 이 f I'm 이팅 t e t s g o e v e r y o n e 화이팅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